사랑해가 일단 낯간지럽고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이 있어서 잘 쓰지 않습니다. 맨정신에 애인에게 먼저 사랑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2. 당신을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좋아한다. 이티제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목표를 발견한 사자처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 이티제가 사랑의 단어를 쓰는 것은 일종의 쇠기를 박는 것입니다. 사랑의 단어를 들은 당신은 더 이상 이티제로부터 해방될 수 없습니다. 2. 당신과 둘만의 향후 미래를 의논하고 싶다. 이티제는 애인이 너무 좋으면 서서히 둘만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이미 이티제의 미래는 눈에 보일 정도로 살게 했을 테니 애인과 같이 살면 어떤 점을 보완해서 풍족한 생활을 할지 생각합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기 위한 확인 신호로 사랑의 단어를 씁니다. 3. 당신과 지금 당장 혼인신고하고 싶다. 이티제는 혼인신고에 필요한 절차들을 준비합니다. 절차가 준비되면 프로포즈를 할때 처음으로 사랑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애인 입장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를 프로포즈 받을 때 들으니 엄청난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만큼 이티제의 사랑의 단어 활용은 흔치 않으며 희소성 있게 활용됩니다. 단 상대의 사회와 여부에 따라, 사랑의 단어 활용이 유연해질수있습니다